네, 손좀 볼까요? 네, 엄지만 많이 뜯으셨네요. 네. <웃음> 처음 받아봐요. 아, 내일 처음 받아보세요? 네. 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완전 중독될 텐데. 네. <웃음> 엄청 깔끔해졌다. 그쵸? 네. 큐티클 <웃음> <웃음> 제거가 진짜. <웃음> 벌어져 있는 거를 좀 오므려서 붙여 놓고 음. 음, 그 다음에 연장을 진행할 거예요. 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오므려 놓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자라 나와야 음. 잘 오므려져서 네, 네, 네. 나올 텐데 이게 그냥 놔두면 네. 건조하니까 계속 갈라지잖아요. 네, 네, 네. 계속 벌어지니까 네.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서 위에도 벌어지고 네. 나오는 것도 벌어지고 네,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 놓고 음. <웃음> 감쪽 같죠? 네. <웃음> 이렇게 닫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길러 나와야 안 갈라지겠죠 음. 신세계예요? 네. <웃음> 사실 이것만 이렇게 닫혀 있어도 머리카락 안 걸려서 좋을 텐데 그죠? 네. 음. 여기에 그동안 막 니트 같은 거 엄청 걸렸을 네, 것 맞아. 같아 여기 손끝 여기도 그렇고 다 갈라져가지고 근데 아까 그 날개가 제일 <웃음> 손톱에 날개가 하나 달려있었어 어떻게 <웃음> 하면 <웃음> 저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기계 안에 들어갔을 때 뜨겁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지금은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바를 거라서 뜨거울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손 넣었다 뺐다 하셔도 괜찮아요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살것 같죠? 아유. <웃음> 진짜 깔끔해졌네 음, 그쵸? 이렇게만 음. 봐도 깔끔해 보이죠? 음. 이제 유튜브에서 그, 보던 그거 네닥토닥 <웃음> 너무 신기해 <웃음> 맞아, 손님들이 이걸 제일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양 잡아주시니까 음. 넣어주세요 보세요 매끈매끈해졌어 잘 붙어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음. 손 한번 볼까요? 관리 잘하셨네요 특히 여기 엄지 진짜 네. 꽤 괜찮게 잘하고 있어요 이쪽은 음. 아직 여기 안에까지 조금 손상이 돼 있었나봐요 음. 근데 더 자라봐야 알겠지만, 괜찮게 자랄 것 같아요, 왠지. 예, 음. 괜찮게 자랄 것 같아요. 봐 주세요. 놔두세요 근데 이 오해. 아 좋죠? 네. <웃음> 손님들이 맨날 다 물어본다 이거 쿠팡에 팔아요 아, 알려줄게 네. <웃음> 어,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제 최애 핸드크림이에요 진짜 좋다는 거다 발라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냄새도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수분감이 좋지 않아요? 어. 그 뭔가 유분 느낌 잘안 들고 네, 맞아요 수분감이 너무 좋아 <웃음> 그래서 손님들 <웃음> 이거 사진 찍어간 찍어 간 분들도 간. 많아요 사람 다 똑같아 진짜 심지어 가격도 좋아 자다 <웃음> <웃음> 되셨습니다 손한번 잠깐만요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인가? 네. 이쪽이에요? 네. 이운거 아니에요. 그대로 <웃음> 나오는 거 봐요. 응? 응. 그리고 그대로 있죠. 응. 지금 이막 여기 뿌리 에 있는 게 이만큼 자란 거. 응. 여기는 갈라졌던 부분이라서 음. 아한세 달만 있다가 갔으면 좋았을 건데 <웃음> 완전 바짝 잘라놓을게요. 네. 여기는 쪼개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직 여기가 갈라졌던 네. 부분 붙여놓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여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여기에 이거 가운데 안 갈라지게 네. 엄지에만 베이스 젤을 발라놓고 네. 그 가서 언니 이제 외국 가가지고. 네. 길이만, 엄지만, 이거 다 자라나올 때까지가 끝에 그냥 매달릴 때까지 길이만 계속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줄까요? 네. 음. 엄지만 그렇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100% 갈라져서 분명히 여기 뜯어요. 음. 음. 버티지 말고 자랄 때마다 바로바로 화일로 바로 줄이세요. 음. 그래야 왜냐면 젤이 이 끝에 올 때까지 잘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길이만 잘 줄여줘도 음. 끝에까지 웬만하면 붙어 있어요. 음. 음. 그래도 완전 많이 좋아졌어 끝에 여기, 여기 갈라진 부분 있죠? 요만큼이 원래 벌어져 있던 부분 음. <웃음> 이제 약간 손톱 건강해 보이는 색깔 베이스 젤이거든요 음. 손톱 건강해보이는 베이스 젤인데 음. 엄청 단단해요 음. 그래서 손톱이 잘안 부러져요 대단해요 음.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손톱이 부러졌는데 거그 위에다 이걸 발라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단단해요 그래도 조심히 써야 돼요 아. <웃음> 손톱 색깔 이뻐 보이죠?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웃음> 보통 손톱 몰아듣는 분들이 손톱 색이 안 예쁘니까. 네. 그래서 뭐 프렌치나 그라데이션을 못 하잖아요, 손톱 색이 안 예쁘니까. 일 아... 바르고 하면 은 이제 그게 되는 거지. 음... 넣어주세요. 쪼개진 손톱이니까 한번더 봐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차가워요 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웃음> 수건이 차가워 진짜 이뻐졌다. <웃음> 이런 크림이거든요. 음, 이거를 네. 큐티클 보습도 되고 손톱 보습도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 밑에까지 발라주면 바디가 더 빨리 붙어요. 밑에가 보습이 되니까. 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손톱 위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핸드크림 바를 때도 꼭 이렇게 손톱까지 같이 이렇게 발라줘요. 음. 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요 언니 네. <웃음>